내일 5월 1일은 초승달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신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4월 29일에는 일본 이즈 제도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연속 두번 발생을 하였는데 진원의 깊이가 432km와 457.6km의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또한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도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진원의 깊이가 250.9km의 깊은 지진이었습니다. 4월 24일에도 남태평양 바누아트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역시 진원의 깊이가 234.5km이며 마누아트 근처의 피지에서도 4월 29일에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진원의 깊이가 무려 600.9km였으며 4월 26일에는 흰지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하였는데 진원의 깊이가 544.9km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4월 30일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6의 진원의 깊이가 70km인 지진이 발생하였고 어제 4월 29일에도 아우모리언 시모키타 반도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제 4월 28일에도 아오모리언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하루 뒤인 4월 27일에도 아오모리언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4월 24일에도 아우모리언 봉쪽 앞바다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속 다섯 번의 지진이 아우모리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제 4월 29일 발생한 아우모리언 북동부에 있는 시모키타반도에서의 지진은 매우 드문 지진이고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주일 안에 규모 6에서 7 이상의 강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4월 29일 새벽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도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일본 동북지역의 강진에 주의해야하겠고 남태평양의 해저화산의 폭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며 4월 27일에는 도쿄만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도쿄 인근 수도권 지역의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